다시 한번 들어갑시다. 양말이 천는 자리요. 동물. 양말 천는 자리. 개털에 드시라고요. 개털이 좋아하거든요. 물군이 많네. 아, 이거는 강아지 그 사료 아, 물. 사료랑 물 담는거니 음. 옷뭐 찾는거 있어요? 여자 옷 인데요 남자 옷은 저쪽인데 얼마예요 이거? 39,000원 이거 메이업 있는 옷이에요 네, 조끼 조끼도 있고 뭐 많네 점퍼, 점퍼. 조금 날씨 좀 추워지면 되겠고. 네. 할인된 거 모르면 비싼데 할인된 거 알면 싸지. 정말? 한개2천 원. 음? 빈, 아, 이또 갖고 계세요? 볼펜을 음, 좋네. 일 호석. 맛있지, 아이스크림? 만나요, 만나요, 만나요. 엄청, 엄청 만나요.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다. 시원합니다. 이렇게 얹고니까이으기이어 네. <목소리> 이런 거기기고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에 구경하러 영화보러 갔는데 그 제목도 안 잊어버려 빨간 이별의 글씨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게 연속, 연속 상영이라그러까딱 맞히면 다시 또상영하니까 거기서 앉아 가 계속 영화봤네요그 뭐 같이 온그 이제 부대원들이 가는 줄 모르고 어다 데리고 간줄 알고 음. 그냥 영화에 이제 딱 끝나니까 음. 다 나가니까 이제 그냥 부대로 돌아갔는데 복귀했는데 분명히요? 내하고 네. 한 사람하고 어디 영화관에 앉아서 계속 영화를 보는 거야 <웃음> 그러니까 이제 인솔자가 그거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냥 둘이는 <웃음> 앉아가지고 영화 봤다 예, 예. 부대가 발짝 딥이지 그지. 엎드리 <웃음> 해가지고, 빠따를 치는데, 완전히 그냥, 이게 뭐, 그냥 허리를 맞아가, 그냥, 그냥, 뭐, 그냥 내가 뭐, 죽을, 죽을 쯤 살끔 했는 거야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아니 머니로 스오오오나 에이 Yeah.